컴 하기 전에 웜업으로 캣백부터 하실게요. 준비, 플렉스 앤 그대로 아치, 꼬리뼈 아치, 흉추 아치 그대로 포인컬, 푸쉬, 정강이랑 손바닥 깊게 눌러주시고 다시 앤, 늘 플렉스 아치, 허리 누르지 않게 꼬리뼈, 가슴 길게 아치, 앤 푸쉬, 컬, 꼬리뼈, 엉덩이, 바닥, 앤 다시 플렉스 아치 쭉 팔꿈치 부드럽게 밴드 앤 푸쉬 컬앤 정강이 손바닥 다 바닥 눌러주세요 복부 쏙앤 한번 더앤 플렉스 아치 허리 눌리지 않게 배속 집어넣으시고 앤 푸쉬 컬 그대로 후 귀엽게 멀리 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쿼드라 패드 어깨 밑에 손바닥 힙 밑에 무릎 수직으로 배속 집어넣으시고 정수리 꼬리뼈 길게 일자 판판하게 해주세요 왼손부터 앞으로 밀어서 그대로 너무 높지 않게 그대로 다운 오른손 앞으로 엔 그대로 위로 올리지 않나요 앞으로 길게 다운 앤 다시 왼손 앤 정수리 꼬리뼈 계속 허리 꺾이지 않게 조심하시고 뱃속 집어넣어서 판판하게 오른손 앞으로 리칭 앤 좋습니다. 그대로 들어오시고 이번에는 왼다리부터 뒤로 슬라이딩 앤 높지 않아요. 골반 높이만큼만 앤 그대로 다운 앤 다리 반대 앤 밀어서 골반 높이만큼만 발등 발꼬락 뒤로 길게 터치 밴드 다시 왼다리 쭉앤 정수리 발끝 위 길게 앤두 마지막 오른다리 앤 밀어서 들어올리는데 수평으로 길게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왼팔 오른다리 and 그대로 다운 몸 흔들리지 않게 집중하시고요. 자 오른팔 왼다리 and 수평 바닥이랑 탄판하게 and 그대로 들어오고요. 다시 반대 and 정수리 꼬리뼈 판판하게 손끝 발끝 판판하게 앤, 그대로 자기 몸의 복부에 집중하세요. 자, 어깨 귀 멀리 하시면서 모든 몸이 판판하게 길게, 그렇죠. 앤, 둘, 계속 앤, 둘, 반대, N 위아래 앞뒤로 길어지게, N 그대로, M, 둘, 반대. 앤 둘, 축. M, 그대로 정수리, 에너지 앞뒤로 길어지세요. 옳지. M, 잘하셨어요. 그 다음 플랭크 들어갈게요. 엘보로 하시고요. 그대로. 그렇죠. M, 밴드에서 위로만 발끝. M, 둘, N, 쓰리. M 피지 말고 위로만. 앤, 5, 앤, 6, 앤, 발끝 위로, 7, 앤, 8, 그대로 홀드. 발끝이 천장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끝으로 통통하는 느낌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시고요. 조금만 더, 아홉 열 그대로 잘하셨어요. 내려놓고, 반대다리, 어깨 무너지지 않게 상체 신경 쓰시고, 밀어서, 밴드 90, 또 발끝으로 천장을 push up, and two, and 무릎 들어 올리기, three, and four, and 배쳐지지 않고 five, and six, and seven, last eight, hold. 그대로 호흡 계속 하시면서 귀엽게 멀리 팔뚝 눌러서. 어깨 무너지지 않아요. 무릎 위로 옳지. 그대로 내려놓을게요. 자, 쿼드라 패드 홀드 하실 거예요. 그렇죠. 손바닥 대시고 발가락을 세울게요. 플렉스 뒤꿈치 정수리 앞뒤로 길어지세요. 내쉬면서 무릎 업 그대로 홀드 하실게요. 그릇 그렇죠. 10초 둘. 내 몸이 책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책상다리 팔, 책상다리 허벅지 뒤꿈치 계속 앞으로 기어가지 않아요 뒤로 잘 하셨어요 옳지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한번더업 옳지 똑같아요 정수리부터 뱃속 집어넣으시고 허리 일자 꼬리뼈는 계속 뒤로 목 길게 팔꿈치 너무 하이퍼 되지 않도록 옳지. 잘하셨어요. 다운. 라스트 한번더 하실게요. 항상 어깨 뒤 견갑 판판하게 업. 그렇지. 뒤꿈치에 힘, 발가락에도 힘, 손바닥 팔꿈치 부드럽게 힘, 지그시. 마지막 옳지. 다운. 자, 플랭크 싱글 레그로 업다운 할 거예요. 그대로, a n 둘, 오른 다리, 업원 1, a 2, 위로 올리지 말고 뒤로, 3, 리 e a c h i n 4, 잘해요. 5, 둘, 골반 흔들리지 않게, 6, 투모 o r e 7, a 복부 쏙. 옳지. 잘하셨어요. 반대 M two N three N four 몸 흔들리지 않게 five N six two more seven last eight 옳지, 잘하셨어요. 아기 자세로 휴식 취할게요. 호흡 깊게 편안하게 어깨 경직되지 않게. 자, 이제는 플랭크 트위스트. 제가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잘해주세요. 팔꿈치 대시고 엘보 플랭크. 갈비 모으시고 복부 쏙. 발가락으로 세워놓으시고 플랭크로 골반을 먼저 안정화시켜놓으세요. 자, 이제 힙을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닥을 터치 가까이. 하나, 앤, 투, 앤, 쓰리. 짐작하게 앤, 포, 앤. 발가락 앞으로 걸어가듯이 앤, 6, d 골반, 후, n 들 후, 한쪽씩만 더, 엔 후, n 들 후, 그대로 홀드. 그렇죠, 호흡. 계속 하시면서 10초밖에 안 돼요. 판판하게 홀드하세요. 정수리 뒤꿈치 앞뒤로 길게, 어깨 무너지지 않게 조금만 더. 옳지, 잘하셨어요.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사이드 플랭크 8번 홀드 하시는 거 이어서 하실 거예요. 자, 사이드로 왔다 갔다 천천히 무너지지 않도록 중, 균형 잡는 거 집중하시고요. 자, 트위스트에서 손끝 길게 너무 뒤로 손끝 날아가지 않게 손끝은 천장 뒤로 가지 않아요. M, 둘 호흡하시면서 트위스트에서 시선 앞에 멀리 둘, M, 쭉 앤둘네 세트만 더엔그 허벅지 한쪽 힘 주시고 엔둘엔 위로 엔둘엔쭉 길게 엔둘 라스트 엔둘쭉 옳지 엔 그대로 홀드 하실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팔꿈치 너무 누르지 않아요. 어깨에 견갑 사이에 우물 생기지 않게 판판 한등 만들어주세요. 옳지. 잘하셨어요. 그대로 다운독 스트레칭 자, 겨드랑이 앞쪽 쭉 늘려주시는데 정수리랑 꼬리뼈가 사선으로 늘어나요. 뒤꿈치 바닥 꾹 눌러주셔서 종아리 스트레칭 느껴지도록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갈비 복부 터지지 않아요. 그렇죠. 갈비 속 배꼽 속. 시선 멀리 보실 거예요. 너무 안쪽 턱 드시는 거둘다 하지 마시고, 일자, 뒤통수 길게. 옳지. 그대로 내려오셔가지고, 아기 자세로 휴식 취할게요. 한숨, 후. 잘 하셨어요.